호세아서 강의 여덟 번째 강설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것의 내용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웃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웃음> 그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전체 머리말이었고요 어린말로 앞으로 4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미리 추격된 내용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4장부터 10장까지가 본론인데 4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백성이라고 하고 공유를 입지 못한 자에서 공유를 입은 자로 어 <웃음> 세워가신다 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첫 이, 이 번째 본론의 4장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4장의 내용에는 이제 그 제사장을 책망하는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다. 불의한 제사장들의 죄가 어떤지, 4장. 아, 그이 부분에서도 이제 1절로 3절은 머리말이었고 어, 4절부터 10절까지 불의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아,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음란한 제사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완강한 암소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5장 1절로 7절의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그 책망이 됩니다. 여기서도 뭐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제 전체 지도자,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전체 책망을 하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경, 경고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웃음> 이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책망의 그 구조는, 5장 1절로 7절의 내용 구조는 4장 4절부터 19절의 구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4장 4절로 10절에 불의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 5장 1, 2절에서는 불의한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불의하다는 것이 이제 통일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제사에 대한 책명, 책망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음란한 행위에 대한 책망이 또 5장 3절로 4절에 대한, 음란한 마음도 이제 4장 12절에 나오고, 여긴 또 5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5절로 19절에 완강한 암소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암소와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5장, 5절로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어, 양떼와 소떼. 예. 이건 구조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저 무지하고 완고하고 뭐 그런 것은 결국 교만한 것하고 통하는 거죠. 예.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데. <웃음> 이제 이스라엘의그 상황을 보면 제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그 준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다 하긴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마땅히 출발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피면서 그 말씀에 율법도 준수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려야 하는 건데 자기 중, 자기들 중심이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납 종교 형식을 취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웃음> 뭐 이사에서 일장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그냥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늘 마음은 범죄하기 늘 죄가 그 가득하고. 그 아주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시기 질투 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가득한 그런 것으로 있으면서 와서 흉내를 낸다 이 말이에요. 위선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웃음> 이제 그게 이제 교만인 거지. 그것이 교만하고 통하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국가로서 세움을 입었는데, 그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의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질서 속에서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오히려 세상 위에 뛰어난 위치에 오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게 아니고 섬기려 한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로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0장 45절인가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 후에나 늘 은혜 주님의 은혜 안에 존재한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제 타락 이후기 때문에 더 거기에 매달려야죠. 그리고 늘 어, 겸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참 비로한 존재이지만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될수 있다 5장 <웃음> 저, 저 1절부터 2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그 책망이 나오는데 <웃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음. 살륙주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아멘 음.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을 선지자가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음. 제사장과 왕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도 백성도 함께 여호와의 책망과 경고를 받습니다 여기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명령은 주로 여호와의 경고와 심판을 전할 때 쓰는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웃음> 깨달으라고 그, 표현된 그 다른 데서는 드, 들으라 하고 하는 표현도. 표현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어 그둘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 사이에 이스라엘의 죄가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한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소송을 벌이시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감정을 따라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법을 내신 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어, 법적인 분이신 거죠 아주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니하고 심판이 있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다면 판결이 집행될 뜻이라는 뜻입니다.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고소하시고 이제 판결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사단이 와서 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주님이 이제 그 주권자로서 그런 것들을 다 쓰셔서 죄를 그 사실은 살피시고 어,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그들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었고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올무와 그물이라는 표현은 사냥꾼이 새 잡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이는 제사장 왕족만이 아니라 백성 중 힘센 사람이 사냥꾼처럼 약한 백성을 새처럼 잡아서 먹는 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죄가 미스바와 다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알긴 어,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곳들이 우상 섬기는 중심지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만, 지난 시간에 살핀 길갈이나 밧 아웬과 달리, 그거 외에는 뭐 달리 근거가 없어요. 장소에 담긴 내용은 이제 뒤로 밀어놓고, 이어 나오는 폐역자가 살륙죄에 깊이 빠졌다는 표현을 함께 생각한 다음에, 그 터에서 이제 지금 여와께서 호 판결하신 내용, 곧그 지도자와 백성의 죄목을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살륙죄는, 음식으로 먹으려고 짐승을 죽이는 걸 가리킵니다. 이는 그물을 쳐서 새를 잡는 것과 아주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폐역자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이곳 말고는 이제 10편, 101편 3절에 한번더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배도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서 배도자의 행위와 짝을 이루며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제, 비루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 우상과 관련된 표현인 거죠. 그것 때문에 아주 너절하고 더러운, 너, 더럽다. 어,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 언약을 허무는 행위.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를 외적 형식으로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 형식으로만 주의 백성됨을 자랑하는 거죠. 그 그런 것이 이제 언약을 허무는 행위가 되는 거고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1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제 신자들이 의롭게 되는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의와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전가만 있는 게 아니고 거룩의 전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정적인 순종과 아울러 그에 따른 그 삶을 따라가야 할 것을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거룩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죄로부터의 구별뿐만이 아니고 의외로의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의 경가가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충 그리스도가 충적 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된다면 이제 그 그렇게 그걸로 칭의를 받는다면 이제 주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적 성화입니다 개인적 성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반드시 거룩을 낳는 거죠. 거룩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무의미하게 돼요. 그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61문 답이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항상 칭의만 내세우고, 그, 그, 실질적 내면적인 거룩이 없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면, 따라가는 자로서 진리의 거룩함,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세 사람을 입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칭의를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거룩을 행사하는 공로 때문에 칭의를 받는 건 절대 아니고 거룩을 행사하는 생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칭의의 전가를 받은 사람은 거룩의 전가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안 따르면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외적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해놓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탐욕과 세상에 대한 정욕, 하나, 옛사람의 그 시기 질투, 뭐 다툼, 악독 이런, 이런 것들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르는걸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 참교에, 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이제, 그, 그 벨직 신앙 고백서 보면 27조 이하에 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2조까지 아마 나온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참된 교회와 지난 주일날도 그 얘기 했는데, 거짓된 교회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확실히 구분돼요. 그, 왜냐하면, 입으로만 칭의를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그런 교회적인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 이제 그게 아니면 그게 이제 위선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위선이라는 말은 배우라는 말과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내부는 하나도 안 바꾸는 것. 내부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탐욕, 자기중심의 신앙생활. 예? 그것이 항상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알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걸 교육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칼빈 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지. 예, 그걸, 그,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기술적으로 방법론을 가리킨다고 그 사람이 신자가 되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양 둘, 둘, 둘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고 그 유기될 자를 떼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그, 그, 그리도께서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향 동네에서 그, 선지, 그리또께서 그, 그, 거룩한 사역을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뭐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가지고 그들한테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배척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그 사역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일을 할 때도, 거기서 받지 않으면, 너희를 받지 않으면 나를 안 받은 거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그것을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사실은 구약에도 그런 씨앗의 형태의 개시가 주어질 때도,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겠느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구원받는 거죠. 이사야서의 주된 사상이 이제 남은 자 사상인데 그 나무를 그범죄해가지고 잘라내는데 그 구루토기에서 싹이 나죠. 그 남은 자들이 거기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비록 마벨론으로 끌려가고 뭐다 아수르에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주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약속을 대망하면서 살아서 저들은 이제 회복자로 은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로 은혜를 잃게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음 배도자들의 행위하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신행을 하고 있는데 배도자들, 패, 그 여기 폐역자들이랑 폐역자하고 배도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지도자를 비롯하여 힘 있는 이들이 자기 행복을 악한 욕심을 채우려고 힘없는 백성을 앞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저 세상 나라 중 하나라면 모를까? 더욱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일반은 총이 있어 가난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는데, 언약의 나라가 짐승의 세계처럼 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냐고 외국인과 이방인, 낙은 애들 이런 사람들 돌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 건국 이래 가장 편안하고 풍요하게 해 주셨지만 그뭐다윗카 솔로몬 때그 이상으로 지금 지경이 넓혀졌잖아요 여로보암 시대 때 그런데 이제 더 기고만장한 거예요. 교만하고 그 선한 것들로 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는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신 뜻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심판이 있다고 한 것처럼 내가 저희 모두에게 징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책이 심판보다 조금 약한 표현이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징책해왔지만 하고 새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죄짓지 않도록 권하시고 또 왕조가 자꾸 갈려서 나라가 불안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갑자기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번영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와를 아예 버린 것입니다. 번성할수록 죄진다 그랬잖아요. 번성할수록 제,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서 강건하게 했더니 그 팔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 대적. 대적한다. 호세에서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요게 주셨는데 그부여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선자를 지 통하여 경고하심으로 여전히 징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32년 동안 극심한 혼란기를 거쳐 아시레아에 망할 것입니다. 아수루에게 망할 것이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권징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호세아의 경고를 통하여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무서운 시,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을 견딜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똑같이 포로 잡혀가는 그두길 두려운 길에 우레소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이가 있는데 이런 일은 오직 여호와께서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백성의 죄,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 아닌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어,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고 회개하라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냐? 네, 대항을 하는 거죠. <웃음> 선지자를 대항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당장에는 주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길에서 메시아 오심을 바라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도 그렇지만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가야 하겠지만 이제 주, 주님이 이제 그 심판 후에 회복하실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제 포로 된 뒤에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에 출애굽의 상황을 다시 다시 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재출애굽의 상황과 같습니다. 다시 그 죄의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죄의 아래 종로릇 타지만 이제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고난을 통한 구원을 내다보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할 때 그거를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 죽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자신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한 또, 하나님께서, 응. 그, 친히 그 고난을 짊어지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회복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행위에 대한 책망과 음란한 마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호세와서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어, 못하나니 에브라임마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에, 있어 여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부분의 교훈은 음란한 마음이라는 표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은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해음입니다 분명히 껍데기로는 알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쪽에서 일방통행을 하는 거지 형식을 취하는 걸로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행음 하는 거죠. 이 행음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음입니다. 즉, 사람 사이의 음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상황은 사실, 교회적 상황과 이제 대, 대입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회가 국가였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 세상, 나라하고 교회와의 관계로, 그, <웃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우리가, 예,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원리적으로, 아, 그, 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 세상 나라도 그런 형태가 되면 심판을, 심판이 된다. 그런 속에서 이제 교회는 이제 자기 길을, 어, 저기,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면 된다 하는 교훈으로 하면 되겠죠. 그,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인데, 이제 이제 그걸 성경에 그, 그, 기록들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다 대입해서 역사 해석을 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뭐,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역사, 성경 해석자들의 그 표현입니다. <웃음> 아무튼, 그, <웃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많이, 그, 아주, 정,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국가 정세에 그, 휘둘려가지고, 강자에게 붙어서 국익을 도모하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죄의 죄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그게 이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을 순종하면 뭐,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요. 구약적 배경에서는, 어쨌 <웃음> 순종하면 강대국도 능히 우리가 막아내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할 일을 하게 되는데 아주 특수한 나라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웃음> 이제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튼 그 일반 은총 안에서. <웃음> 공평과 정의를 행해서 이제 그 정권이 길게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룰 안에서 살아, 그렇게 통치도 하고 해야지 지금 나라가 길게 갈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대로 나라가 멸망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뭐, 국민은 다 해체죠. 나라의 정체성은 해체되고 국민들은 다 자기들의 개인 사욕을 쫓고 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집단 이익, 이익을 위해서 행보하고 뭐또뭐 이게 정치인들은 또이 스포츠나 뭐 예술이나 이런 이런 거 이용해갖고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버리고 그런 식이 되면 이제 로마 옛날에 로마가 그랬는데.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적 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아무튼 이제 그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와의 관계 또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 그런 것들좀 생각이 나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곁길로 나갔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음. <웃음> 어, <웃음> 에브라임의 행음이 얼마나 악한지 에, 에브라임은 내가 안다 하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3절은 참으로 내가 하고 시작하는데 그처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아신다 하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이 내게 숨기지 못한다 하실 정도입니다.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속속들이 살피십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신대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야 군대를 많이 두어 적군의 침공에 예비해야 되고 농사에 힘써서 기근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킬 경우에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죠.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 7절에 말씀했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 때까지 미치리라 레위기 26장 5절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나라는 거죠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다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희년 때는 일곱 번째 안식년에 이어서 무려 2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성일처럼 이제 잔치하며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규례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지상천국이 있다면 단연 희년기간의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죄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죄가 내놓는 결과는 예상을 넘어섭니다 이런 죄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기십니다 하나님만 죄를 꿰뚫어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죄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데 하나님처럼 죄를 꿰뚫어 알 길이 없음을 압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압니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을 깨우치, 깨우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이스라엘 백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 행했어요. 지금 배가 부르고 등 따스고 자기 재능을 얼마든지 펼만한 그런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또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웃음> 이게 알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뭐 달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매 순간 인간 뭐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고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현재라는 현재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영원이라는 것은 현재만 있는 거예요. 영원의 과거가 있습니까? 영원의 미래가 있습니까? 영원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과거와 미래를 아는 거예요. 신자들은 영원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믿었다고 하 자위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잘 믿고 살아가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현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시간 개념이에요. 어, 역사 개념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를 의지하죠.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칼빈 주의자들은 그런 현재를 사랑하는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미래를 자기가 살수 있을 것처럼 갖고 와요.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과거는 미래예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왜 역사를 연구합니까? 과거를 왜, 과거잖아요, 역사라는 게. 왜 연구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과거를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인 거고 하나님 어, 없이 뭘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그런 표현을 다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그,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나오는 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신명기 시대 때, 또 다위 시대 때, 오늘날이라고 한걸 끌어가지고, 오늘날. 그때도 오늘날이고, 지금도 오늘날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그, 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화합하고 살아가는 게그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그 주님이 부욕해 하셨으면 그 부욕해 하신 걸 가지고 오늘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그리토를 예비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이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 뭐였냐면 예수님은 현재를 다셨어요. 현재를 <웃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른 종교들은 <웃음> 미래를 위한 계시가 돼요. 항상 미래를 위한. 근데 그리도는늘현재요그 현재적 삶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말씀과 성신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역, 역사, 그리도인의 역사관, 계시관 이것은 늘 현재입니다.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 불안전하니까, 현재가 불안하니까, 내가 내일 주님 오시면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면, 내일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오늘 믿음으로 살면. 가 어디에 섰든지 거기서 시작하라고 그랬잖아. 과거에 간음을 했든지, 뭐 도적절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오늘. 그리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오늘이라고 날, 날 동안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 이, 그런데 여기서 50보 도망가는 사람이 100보 도망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 내가 어, 50을 더 열심을 내니까 너는 그 뒤에 처져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다. 이건 이건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생각이죠.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건 지족하는 거죠. 오늘 지족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해도 내일이 오늘이라는 거를, 오늘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현재란. 그래서 현재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적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적 천국이 없는데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적 천국 가겠다. 그럼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예요. 그건 그러니까 세상 종교, 세상 종교가 다 그렇죠. 이 땅에서 금욕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게 헬라 철학이고 헬라 종교고 이방 종교예요. 제가 어제 사실은, 그, 교회사 공부를, 그, 제가 뭐 초대 교회사 좀, 초대교회사 공부를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어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교회사 잘 가르치는 분한테, 송신대 교수였던 분한테 가서, 어 첫, 뭐,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었다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사집에 간,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더라고. 그 제가 장사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 다 죽을 거라고. 온갖 병은 다 안고 있으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라고. 이 저, 거기 끝나고, 거기, 거기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오늘을 살더라고. 그 어려운, 초대 교회사의 깊은 내용들을 오늘 누리려고 그렇게 그렇게 그 교회는 시험 보는 교회래요. <웃음> 공부하고 꼭 시험 보는 교회라는데 아무튼 <웃음>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한 날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튼 얘가 좀번나갔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 오늘을 못 살아서 망하는 거예요 망했어도 오늘을 살아가면 그리토를 예비하는 삶, 그스토기로서의 삶을,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겼기 때문에 내일 이길 수 있다? 이게 없어요. 내일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이스라엘의 행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할 정도인데 그 이유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본래 성신, 거룩한 신이 계셨는데 이제 정반대의 현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들 중에 계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이제 거룩하 거룩하지 않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죄일에 한해에 모든 부정하면서 회복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건국 처음부터 이런 규례를 어겼습니다. 지금까지 그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다보다 훨씬 심각하게 행음하는 데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그들을 버리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교만에 대한 그 심판 경고에 나오게 되는 거지. 다음 시간에 그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시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백성이 포로로 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죄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교회하로서 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높이 되신 주님께서 아직 그 승리자가 디데이는 왔지만 이제 뭐 아직 부의 대인는안온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당하시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과 사단의 공격과 그 육체가 계속 공격하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은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도와 같이. 그리또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또는 상관없이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우리가 고난은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왜 내가 뭐 잘못살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좋한 거고 그게 평안하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일을 모르고 그냥 현재 보이는 것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못 보고 미래를 그냥 준비만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보자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침을 받사옵나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책망의 내용은. 제사장에 대한 책망의 내용과 그 성격이 똑같이 되었사옵나이다.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처하고 또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 보이는 것잘 백성처럼 잘 사는 것처럼 했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자기 행복과 세상적 번영,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했사옵나이다. 선지자들이 <웃음> 그들의 거룩을 외쳤어도 그들은 그 거룩한 처소에 마동만 밟고 가는 일을 반복해서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심판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한 심판 중에 주님의 선지자를 통한 음성을 들은 자들은 이제 그 심판을 받는 중에라도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살았사옵나이다. 그래서 그리토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특권을 또 받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어디에 섰든지 간에 이제, <웃음> 이제까지 이제 얼마나 어,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의의를 거룩함으로 잘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향해서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다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웃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대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